필름 응. 하나랑. 필름카메라 한개를 사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조금 찍어볼게요. 네 필름카메라를 샀고요. 이제 좀 뜯어서 여기 공간도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어볼게요. 잠깐 카페에 들려서 필름 카메라로 어 되게 예쁘다 파리 느낌 카페 와서 올라가 볼게요 자가지고오늘다 네. 도자기스러운 느낌. 청계천 인데요 청계천을 처음 와봐가지고 얘기만 들었는데 좋네요 새가 엄청 많구나 살기 엄청 좋은가봐요 h o y n e e t h o o the e t o n 찍어보니까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고 뭔가 이 휴대폰 카메라랑 다른 감성이 있어가지고 아까도 막 새도 찍고 그 청계천도 찍고 했는데 뭔가 확실하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을 때 제일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그리고 되게 간편해서 좋았어요 이렇게 돌리고 이런 게 너무 감성이 있었던 것 같고. 이제 이따가 인화를 해서 볼 건데, 한 번도 인화를 해서 본 적이 없어 가지고, 나중에 한번 유심히 한번 보려고요. 재밌었습니다. 필름 카메라로 을지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찍어 봤는데요 필름을 벌써 다 써버려가지고, 이제 인화를 하러 왔어요. 인화한 거 보고, 어떤 사진이 나왔을지 기대가 되는데, 또 이렇게, 요즘에 밖에 나가기도 힘든데, 이렇게 조심조심 하면서, 자연도 구경하고, 여러가지 사진도 찍고 하니까 되게 편안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인화되는 사진을 보러 가보겠습니다. Thank <laughs> you.